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이 시작합니다 여름이다 보니 시키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네요 기존 미션오열을 배출합니다 약 5만키로 정도의 누적 주행거리가 찍힌 차량인데 키로수에 비해 상태는 좋지 않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덩치가 큰 바디에 장착된 변속기다 보니 승용차와 비교해 확실히 오염이 심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배출해주고요 탈거된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가 꽤 다량 포집되어 있지만 큰세조각과 같은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세척 후 신품 와셔를 걸어줍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롤 트랜스맥스 ATF 스0 3 6입니다올일 카니발의 미션을 규격인 SP4를 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탈거 후신유를질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시동을 걸고 신유가잘 들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시동을 끄고 팬을 이용해 오일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이제 여름이다 보니 온도가 금방금방 오르네요 다시 한번 변속을 진행합니다 엔단이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레벨링 플러그 실링은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미션 오일이 주류로 크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50에서 60도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전용 세정제로 작업부위를 클린하고요. 올류카니바라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미션오일, 우측은 레벨링 시 나온 오일로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입니다. 교체된 부품들의 모습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이용한 DT 체크까지 마치면 모든 작업은 종료입니다 깨끗합니다